안녕하십니까. 1위 팀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천 다리 밑에 통발을 설치해 볼 텐데요. 오늘 이 통발에 뭐가 잡힐지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미끼는 지렁이 되겠습니다. 1위. 1위! 통발 확인하러 왔습니다. 오늘 두개 던져놨어요. 오늘은 두개 확인합니다. 두개첫 번째 통발인데, 야 뭐가 없어 보여. <웃음> 자, 들어보겠습니다. 뭐가 좀 있나? 야, 어김없이 오늘도 다슬기. 그것도 있고, 어? 뭐 퍼들쩍 하는데? 아닌가? 내 착각인가? 퍼들쩍 하지 않아요? 이단 뭔가 포들적해요. <웃음> 여기다 잠시 넣어놓고. 자, 두 번째 거. 저기 있다. 야, 여기도 뭔가 없어 보여. 뭐 보여요, 형들? 어? 있어, 있어. 이거 뭐 있어? 자 가져가자 와 크다 씨. 야 이거 큰거 있어? 진짜야 뭐야 메기가 들어간거 같은데 와 진짜 저건그거뭐 있어? 저건 이야대박이야자자자자 빨리 야이줄좀 급하다 급해 야, 야 있어. 뭐가 보여 형들? 납치, 납치, 납치. 자, 빨리, 빨리, 빨리. 통발 두 개. 오케이, 좋았어. 첫 번째 통발. 오. 뭐야 이거 미육이랑 풍가리 한 마리 이렇게 들었네요 오 뭐야 야씨 점프를 뛴다고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오 좋다 좋다 다음 통발 야, 이건 강메기 같아, 형들. 아닌가? 우와 크다. 오 오, 오, 오, 오, 어 오, uh 어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커. 강메기인가? 오, 강메기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어 우와. 야 우와 야 오늘은 통발 대박났는데요 형들 일단 보여드릴게요 강맥인가 하나가 아닌가 같기도 하고 강맥인것 같기도 하고 맞는것이 아닌것 같기도 하는것이 이게 잘 모르겠네요 형들 이게 뭐지 근데 크기는 엄청나게 커요 잠깐만 제가 좀 살펴볼게요 머리를 봐야 돼 이게 납작하면은 야 이거는 강매기 같은데? 아니네 미우기네 미우기 음, 응, 미우기에요 미우기 얘도 미우기고 개곡매기 우와 개곡매기가 3마리 와 됩니다 오 좋다 오. 자 오늘도 대박 통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미우기 친구들은 우리 연못으로 이주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안녕